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는 집인가 부동산인가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아파트는 집이고 동산이 아닌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현대인들에게는 아파트는 더 이상 집만이 아니라 부동산 즉 집보다는 재테크 수단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작년에 강남을 비롯한 대도시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홍역을 치더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수용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수원, 용인, 성남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거려서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 심지어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까지 나서는 고강도 정책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 이런때이 아파트라는 집에 대하여 특히 집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의미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순서를 이렇게 8가지로 잡았는데 아파트라는 집 아파트 값이 언제까지나 오르기만 할까 그 많은 집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지나치게 잘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또는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 것인가? 아파트 시내는 갔다 아파트가 남긴 상처들 이 많고 많은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아파트라는 집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은이 아파트라는 집은 근대 건축의 거장인 르꼬르비지에 이분이 르꼬르비지 라고 하시는 분인데 근대건축의 거장이죠. 이분이 1952년에 마르세유의 최초로 지진 유니테타피타 시종이라는 이것이 최초의 아파트로서 이 르꼬르비지에는 아파트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라는 집은 유럽에서는 정원도 없고 답답해서 집으로 인정받지도 못하여 환영을 받지도 못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파트는 기가 막힌 집이죠 그 좁은 공간에는 없는 것이 없는데 아무리 작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있을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고 싸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의 단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실이라는 공간 공간도 있는데다가 빨래를 하고 보일러를 설치하고 하여간 이 아파트라는 집은 신기하고 그야말로 기기묘묘한 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탓인지 아파트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착은 최고조에 달한 느낌입니다. 남녀노소, 그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값이 폭등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아파트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주택난을 해소하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이 나라의 주택문제를 해결한 공로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권의 안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위세를 떨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 어느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없고 그동안 사실 그 복부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 증식에 이 아파트만큼 공헌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건설 분야도 그렇습니다. 아파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등장하였고, 기술적인 발전에 기여도 했습니다. 아파트가 주리를 이루는 신도시 건설 기술과 아파트 난방 방식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정말 기가 막히는 평면 구조 설계 기법은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아파트라는 것은 살기 좋고 편리하고 너무 좋아서 탈이지,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집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아파트란 집이 우리들 모두에게 좋기만 한 것일까요? 좋은 영향만 끼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오리기만할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 없는 다양한 집들이 있죠. 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전포주택, 주상복합 건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고시텔, 아파텔, 벌집, 기숙사, 뭐, 여기에다가 뭐, 펜션이니, 뭐, 테라스 하우스니, 주플렉스 주택이니, 캥거루 주택, 땅콩 주택까지, 이름들을 다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집의 종류가 많고 시도 때도 없이 새로운 집들이 마구 생겨나니 얼마나 복잡하고 골치가 아픈지 모릅니다 집의 종류가 많으니 이에 따른 법이나 규정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간 혼잡스러운 게 아니죠 새로 생겨나는 집마다 규정과 규칙 등을 만드는 법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집의 종류마다 주차장, 일조권, 대지안이 공지 등 규정이 다른 데다가 각 지방마다 조례가 달라서 건축 전문가들조차도 그 많은 규정을 다 꿰뚫고 있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집이 많은데도 수많은 건설회사들이 전국 각지에 엄청난 아파트를 계속 지어대고 있죠. 그것도 매년마다 말이죠. 아파트가 들어설 만한 곳이라면 도시나 농촌 가리지 않고 웬만한 산도 울창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다 아파트를 짓습니다. 조금만 수리하면 살만한 멀쩡하게 생긴 집들도 몽땅 때려부수고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기도 하지요또 한가한 농촌에도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세워진 나홀로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또 논두렁 아파트도 있습니다. 넓은 논 가운데 네모난 아파트 하나가 덩그럽게 서있는 모양새가 뻘쭘하기 그지없는데 도시야 땅이 좁아 그렇다지만 그 한가하고 여유 자작한 농촌에 아니 그 아름다운 경관을 다 망쳐버리고 이런 데까지 아파트라는 집을 지어야 하는지 또그 경치도 좋고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놔두고 그 마당도 정원도 없는 그 답답한 아파트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전국 방방곡곡 어디나 아파트가 없는 곳은 없죠 금방 아파트로 뒤덮인 신도시가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소규모 회사나 집장사들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찾아내서 연립주택이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엄청나게도 지어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매년마다 지어대는 아파트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합하면 아마 집에 홍수가 날 지경이죠. 이렇게나 집의 종류가 많고 엄청나게 많은 집을 지어대니 분명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 터졌습니다. 집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림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고도 이상한 일도 다있습니다 집들의 종류가 그렇게나 많고 매년 수많은 건설회사와 업자들이 엄청난 집을 지어대는데도 집이 없다고 난리니 말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는 커녕 집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매년 집값은 뛰어오르고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정권의 운명까지 흔들릴 지경입니다 아파트값 폭등으로온 나라가 들썩이고 전세난으로 이사철마다 집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청년들도 어렵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해야만 하는 신랑들이 신분은 있는데도 집을 구하지 못해 장가가기가 어렵다 지 않습니까? 아니, 여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지참금이 없어 결혼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포기해야 하다니 또 학생들도 난리 아닙니까? 신학기만 되면 공부할 방을 구하지 못해 방을 동동 구릅니다. 지방에서 도시로 유학 온 학생들이 기거할 방이 없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또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아파트며 집들은 누가 다 차지했길래 이런 난리가 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종류의 집이 있고 매년마다 수도 없이 많은 아파트를 지어댔으니 아마 이 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한두 채씩은 차지하고도 남아들될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 입으로 다 들어간 것인지 뭐 요즘은 아기도 낳지 않으니 인구도 줄어들고 결혼도 하지 않은 풍조로 가구수도 줄어들고 있다는데 참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이 없다느니 전셋값이 폭등한다고는 하지만 요즘 사람들 참잘 살기는 잘 삽니다 너무나 좋은 집들에서 살고 있죠 집주인이든지, 세를든 사람이든지 간에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해도 거리에 천막치고 사는 사람은 없고, 다리 밑에 거적치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전세살이라도 단칸방은 아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주 환경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살집이 없어서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택사정이 형편없었죠 정말 실제로 거리나 다리 밑에 사는 사람도 있기도 했습니다. 새빵살이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였고, 집주인이라도 거기가 단칸방살이었습니다화장실이며 부엌시설도 형편없었죠. 구조도 그렇고 난방시설도 좋지 않은 데다가 단열이 되지 않아 한겨울을 견뎌내기가 수월치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지금의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다가오주택 등의 구조나 인테리어 설비 등은 그런 단칸방에 비하면 가히 호텔급 아닙니까? 뭐 그런 집들 뿐이겠습니까? 단독주택도 구조나 설비뿐 아니라 집의 외관도 얼마나 예쁘게 잘 짓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판교주택기라든지 일산의 주택들을 보면 정말 예쁘지 않겠습니까? 정말 참 지금은 좋은 세상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 따로 있는 집에서 살고 아무리 좁은 아파트라도 부부방과 자녀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네 방, 내네 방이 따로 있는 것이죠. 좁은 공간에서도 각자 영역을 확실히 구분해주는 집에서 삽니다. 가족 간에도 프라이버시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집이죠. 요즘은 그 누구도 그런 집이 아니면 살려 하지 않습니다. 홀로 사는 싱글족들이나 원룸이라고 하는 방 하나짜리 집에서 살지 웬만한 사람들은 단칸방에서 살지 않지요 원룸이라는 집도 예전의 단칸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 원룸에도 실내 화장실도 주방도 다 있고 있을 것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단칸방이란 대개 방 하나에 별도의 부엌이 딸리고 그측간이저 멀리에 있는 그러니까 조그만 마당과 토방, 마루가 있고 마당 한쪽 구석에는 측간이 있었던 그런 집이었죠. 얼마 전만 해도 바로 그런 집에서 어, 다 대부분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꼭 그렇게 허술한 집에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때와 비교해 보면 정말 이렇게 너무나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요즘 젊은이들은 이 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살았던 것으로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 집 뿐만 아니라 입는 것 먹을 것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집과 입는 것이야 그럭저럭하고 산다지만 오죽했으면 목구멍에 거미줄을 친다 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고 각자 자신의 방이 있는 집에서 잘도 입고 잘도 먹으며 이렇게 살고 있으니 아마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뭐 그렇게나 모을 것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사나 먹지 그랬느냐고. <웃음> 라면이라도? 그 시절에는 라면은 고사하고 라면이라는 말도 없었다는 비참한 현실을 아마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 시절의 허술하게 짝이 없었던 집과 옷과 먹는 것들을. <웃음> 바로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대부분 다 그런 단칸방에서 그렇게도 살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고관 대작이나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야 걷는 빵이니 사랑방이니 뭐 여러 개의 방이 있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대체로 방 하나짜리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대체로 서너평쯤 되는 방에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웬만하면 30평짜리 뭐 40평 50평 짜리 아파트 뭐 그러니까 무려 10배도 넘는 그런 널따란 집에서 그것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원해지고 따뜻해지는 데다가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차갑고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고 측간이 아닌 집 한가운데에 있는 따스하고 아, 아늑한 곳에서 느긋하게 일을 보지를 않나 매일같이 샤워를 하지 않나 스위치만 누르면 금방 밝아져 버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필 필요가 있나 아궁이 하나에서 밥하고 반찬 만들고 그 오만가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간에 그 옛날 집 더구나 단칸방 사리를 생각하면 아마 지금은 그야말로 천재개계이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에 어떻든 좋지요 모두가 잘 살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아파트들과 오피스텔 등으로 숲을 잃은 모습을 보다 보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야 그럴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아파트 값이 폭등한다 뭐 집이 없다고 난리가 치니 뭐 그럴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과연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인구는 줄어들고 세대수는 감소하고 날로날로 의식 날로 수준은 향상되고 또 세대 변화는 또 얼마나 더 빠릅니까 게다가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노후화 지금은 새것 같지만 아마 엄마 있으면 노후화 될 거고 스름화 될 건데 바로 이런 문제들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보는데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어, 여기 지나치게 잘 사는 운리한 사람들 이런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 것인가 또는 아파트 시대는 지나갔다 아파트가 남긴 상처들 이 많고 많은 아파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 걸로 마치도록 하고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 감사드리며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